라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수행은 궁극적으로 궁극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깨닫기 위해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어, 또이 번뇌를 소멸한다는 건 윤회를 벗어난다, 생사 대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생사 대해탈을 하면 이제 번뇌 괴로움을 소멸한다, 섬열한다, 고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고 등락을 위해서 사실은 수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등락입니다. 고통을 벗어나고, 어, 고통을 벗어나고, 어,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즐거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생계의 즐거움은 상대적 즐거움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고, 또그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이 수반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이 있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너 음,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음, 얼마든지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너 좋은 직장만 가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걸다 누릴 수 있어. 근데 좋은 직장 들어가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음, 그만 자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사회 구조 안에서 사실 꼼짝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돈의 노예라는 정식적인 부분도 있죠. 정식적인 부분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귀착점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아 어,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구조적으로도 사실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얻으면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그 구조 안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가 대면 태국가 뭐 원숭이가 그 야자를 따요, 따요. 나무에 올라가서 그그 어, 그 훈련을 받아요. 그 야자를 따면은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야자를 따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따고 나무에 달고 일만 하다가 켜 먹을 거인지 주면 좋다고 그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숭이 보고 우리가 아이고 참 불쌍한 원숭이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목에 그러한 원숭이가 차여져 있는 그런 체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꼽짝 못하는 구조 이것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즐거움은 즐거, 사바세계의 즐거움은 즐거움을 얻기 위한 가정 안에서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을 얻고 난 다음에도 또한 무너지는 괴로움이 있고 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괴로움이 또두 가지인데, 하나는 얻어도 잃지요. 어, 그러니까, 잃는 괴로움. 얻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얻은 다음에 또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이 사바세계 중생 세계의 즐거움은 그렇게 추구할 게못 된다라는 것이고 어 이고 등락에서 불교 깨달음의 그 즐거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걸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아불이 선아들이 금슬이 좋아 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야. 근데 다그 금술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하나같이 또잘 됐어 읽어볼까? 뭐 응? 의사, 응? 교, 서, 서 선생, 교수 교수도 일반 교수도 아니 전북대 교수요 교수, 또 의사, 또, 서, 또 선생이지? 또 선생 그러니까 자식 농사 잘된 걸로 보면 처 집처럼 잘된게 없어요 그래 봤자 별거 없어 산업을 얼굴 봐봐 웃기를 해, 좋다고 하기를 해, 행복하다고 하기를 해. <웃음> 별거 없어. 그러니까 항상 중생 세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데도 다참 부처님 가피를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즐겁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이게 중생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선화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중생들이 네. 뭔가 크게 성취했어도 한쪽으로는 성취한 만큼 텅빈게 있고, 괴로운 게 있고, 불안한 게 있고, 어 네, 허무한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중생 세계의 즐거움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 서 성불은 반드시. 상대적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상락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락 과정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함이요, 영원한 즐거움 이 상락, 영원함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네.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 성불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불로 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 성불까지 너무 음, 길고도 멀고도 험난하고, 산 넘어 물건 너 셔셔셔 이 생에 될지 다음 생에 될지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이제 뭐 하고 왔냐면은, 부처님이 너도 대통령이 될수 있어. <웃음> 라고 했는데, 내가, 내가, 에이 내가 면장도 안 해봤고 동장도 안 해봤고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안 해본 내가 이런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될수 있는 것은 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냐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왜될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자격은 다 있어 자격은 다 있다는 라 거예요 안에서 그렇지 그리고 못해서 그렇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업이 가로막아서 못해서 그렇지 이 얘기예요 응? 안 된다는 라건 아니잖아요 어? 다 자격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보다 더한 부처가 돼야 된다고 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환장하게 믿고 따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법화경을 보면은 내용이 전부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 법화경의 핵심은 법화경을 배가 고프니까 밥화경 밥밥 밥화, 응. 그러니까 그 법화경의 <웃음> 내용이 전부 전부 비유고 비유라는 건 중생 근기 안 믿으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에, 결국은, 에, 중생금기에 따라서 해준다. 그러나,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 비극품이 나오잖아요. 불란집에서 나오게끔 하는데, 일테면, 에, 뭐, 사슴, 양, 사슴, 그 다음에 뭡니까, 소. 뭐 이렇게 이제 끄는 수레를 놓고 양도 태워주고 사슴도 태워주고 다 태워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 거사님 저 뒤에 거사님 저를 보세요 음. 다 태워준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것은 방편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음,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애들처럼 이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긴 하는데 하도 너희들이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중생들이 맨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런데 원하니까 해주는데 이거예요 해주긴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경그 비율을 보면 은 대부분이 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너무 멀고도 험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에이 무슨 뭐 극락이 짓 어디 이 어딨어 그냥. 무슨 뭐 성취가 어딨고 선불이 어딨고 뭐. 응? 고의 소멸이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내맘 편하자고 다닌 것이지 내맘 편하자고 다닌 것이지 뭐 다녀보니 별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다가 성취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때 중간에 큰 성을 정말 화려한 성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바로 코앞이다, 코앞. 얼마 안남았다한 2, 3 k 로만 가면은 된다 이? 그렇게 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중생들이 착각을 하고 열심히 가서 보니까, 음, 뭐냐면, 진짜 그 꼭대기 올라가서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꼭독 성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가 꼭대기,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 보니까, 아, 진짜 보여. 아, 그래서 이제, 아, 부처님이 이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이제 구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방법론적인 것인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핵심 포인트 에키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염불이라고 하는 거다 염불 염불은 말 그대로 염불이에요 딸 사서 염불하네 <웃음> 염불은 생각 염자에다가 붙여 불자예요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근데 여기 하나가 붙어야 돼. 그래야 염불이야.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염불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염불은 통상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오늘도 계속 그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와서 의식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염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염불을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경전을 읽고 명호를 찾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염불이고 축구에서 보면은 부처님 명호를 찾는 것을 염불이라고 해요. 어. 이게 뭘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염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불에는 한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명 염불.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하는 연불, 명호를 부르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다란이를 진영해주면 렇게 보면 연불입니다 어, 경전을 독성하거나 이게 연불, 칭명연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연불이 있는데 부처님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웃음> 여러분이 오만 생각을 다, 다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수록 시간은 또 빨리 가네 <웃음> 그러니까 음, 소리로 연불하고 생각으로 관음, 지장, 신중,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를 그리는 거 모양상자 어, 관상연불이에요 또 하나의 상은 에, 그 생각상자인데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위신력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부처님의 어, 위신력이라는건 한두 끝도 없어. 부처님의 그 가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데가 없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상자 관상염불이에요. 여기서 관자라는 것은 제가 얘기, 그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관, 견, 시. 뭐, 에, 간, 이런 게다 같은 의미인데, 전부 다르게 쓴다. 다른 게 쓰는데, 이 관은 그냥 본다가 아니고, 어떻다? 깊이 통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님을 찾고, 어, 아미타불을 찾는데, 음, 관, 뭡니까? 관상.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적당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을 하나는 첫 번째, 뭐, 측명형 음. 음. 뭐, 그냥 매해 음. 해가지고 덥기는 하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최양반이 배고프다며 길게도 하네. 빨리 끝나고 공양이날 것이지. 친명연불,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관상연불,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관상연불. 관상 똑같이 한글로는. 그 다음에 하나가 실상연불. 실상연불 제일 어려운 것인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이게 우주 만유의 진리를 관하는 거예요. 실상을 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에요, 법. 법을 관하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게 염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상금기가 할수 있는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염불이 소리내고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볼 것이고 나를 보려고 하는 자 법을 봐야 된다라는 이치가 실상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가지만 붙잡고 하든지 아니면 두 가지 붙잡고 하든지 뭘 해도 괜찮은 것인데 문제는 침명 염불 을 침명 염불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내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염불을 하더라도 속으로 염불을 하더라도 고함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간절함 간절함 응. 그래, 통상.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되면 소리가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급하게 되면, 갈급하게 되면 소리가 빠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 응? 애가, 저기, 저기 뜨거운 불 그릇이 담겨져 있는데, 애가 그걸 모르고 거기로 가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래. 응. 그러면 할머니가 애한테, 얘야 그거 잡으면 안돼 응. 절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이 벌써 잡혀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느리더라도 아이한테 잠깐! 그 멈춰! 응. 가면 안 돼! 그렇죠? 빨라요 느려요? 이 상황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럼 또, 아기가 가고 있어요. 예, 야, 가만안 돼.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예, 평상시에 작던 목소리도 크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급함 크게 나왔어요. 언제, 언제 여러분들이 크게 나와요? 신랑하고 싸울 때. 예, 그건, 그건 이제 갈급한 거야. 예, 절실한 거야, 절실한 거. 내내 내 뜻을 따라야 돼. 어, 내가 지금 그 거슬린 감정을 해소시켜 줘야 돼. 에, 감정의 호소야, 갈급함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연불이 꼭 해야 된다라고는 볼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중생인지라 중생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 따라서 세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웃음> 음, 자연스럽게 크게 나오고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염불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빠르게 하고 크게 하면 은 뭔가 경망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게 왜 그러냐. 과거 전통의 기준해가지고 바라보니까 스님네들이 지금도 조선시대의 그 정서와 그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조선시대가 빨랐겠어요? 느렸겠어요?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 속도 개념이. 그러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데 조선시대 자체가 늘릴 수밖에 없는데 조선시대의 산중은 더 느려 그러니까 연불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연불이 또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대중이 많이 모여 가지고 연불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불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와서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면 스님 혼자 그냥 관심 보는 놈이 있기를 하나 듣는 놈이 있기를 하나 같이 하는 놈이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냥 혼자 세월 안에 올라 관심 보설 관심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출가할 때와 지금하고 연불을 보면은요.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느렸어요. 음 보살과 인 근데 그전에 얼마나 더 느렸냐. 스님이 말 이제 스님이 거짓말인가 한번 봐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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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소청에 보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 거짓말 아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옛날에 2박 3일 동안 의식을 하고 연보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뭐할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자를세워라내워라한아자를 5분씩 해오고 5분씩 이게 범음이에요. 범음, 염불 란 말이 염불.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느린 음, 느린 사회의 흐름 안에서 산중은 더욱 느리고 이 느린 것을 수행법으로 삼아서 느림의 수행이 있어요, 느림의 수행법을 삼아서 기도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어서 느림의 수행법. 지금도 느림의 수행법을 불교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죠. 예? 예. 그런데, 중생, 그것은 이제, 그, 수행의 한 패턴이라고 본다면은, 중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허허, 하고, 이렇게 연부를 하면은, 한 시간 뒤에 여러분, 내가,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다 가있어. 에 <웃음> 예. 개모임도 있고, 무슨 뭐, 그냥, 아무튼 바빠. 마음이 바빠. 실제 바빠. 실속 있게 바쁜 것도 아니야 마음이 바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다 가버려. 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에 오지도 않아. <웃음> 갔자니속 터진다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염불이 염불이라는 것은 기도요. 기도라는 것은 성취를 위한 것이고 해탈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극락에 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전적 근거, 경전 안에서의 근거 논거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원효 수님 같은 경우는 모든 수행법의 최종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행법으로 나마미타불을 얘기했고 대승 기진론 안에서도 그래 너희들이 에, 진여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어, 사신, 오행, 육자, 사신, 네가지 비든 불법성 진여 부처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부처님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 법을 믿어야 되고 어또 수행을 믿어야 되고 네가 부처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진영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사신. 오해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의 육바라밀를 줄여서 보시지게 인욕 정진 뭐야 지관 보시지게 인욕 정진 지관 예 지관을 얘기하고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행법으로 얘기한다면 나무아미탑을 여섯 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관세연보살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장보살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간절하게 원하면 거기에 부사의한 가피가 있다 원하는 걸 성취한다 극락에 간다 대탈을 이룬다 이게 최종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행이다라는 것이고 염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응.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연불을 하더라도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성취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그 이유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염력이 많고 복을안 짓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연불 하고 나가서 뻘짓거리 다 하면은 뭐 되겠어. 양심이 있지. 여기서 부처님께 간절히 원한다고, 뭐, 응? 응 이렇게, 뭐, 화음성중, 화음성중, 화음성 찾고, 간절히 찾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 개차반 5분 전으로, 어, 살면은 뭐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사, 신, 오행, 행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이 따라야 된다. 어,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안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이 이 땅에 출연한 이유는 뭐예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응? 그럼 분명 해요.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것인데 지금 이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불법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 어렵고 난해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경전마다 전부 말법시대 중생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 정말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사실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법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어느 종교처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어 어떻게 뭐 된다라고 하면 좋은데 불교는 불법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아 구제를 하시는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제받을 중생이고 구제될 수 있는 중생이고 깨달을 수 있는 중생이구나라는 것을 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 이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속눈썹 치고 믿어봐 그냥 한번 그냥. <웃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속눈썹 치고 한번 믿어봐 그냥. 응. 손해 날건 없잖아. 조금 손해 나는 것이 뭐 저래 와가지고 보시 좀낸 건데 그거 무슨 누가한테 그냥 뭐 일단 밥한끼 사줬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근데 중생이 믿지 않고 안 하고 어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불의 염불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성취에 있고 극락에 있고 해탈에 있고 하지만은 염불의 핵심은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간절함을 가지고 부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부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신랑하고 뽀뽀할 때도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나만 믿어 괜찮아 어. 뽀뽀할 때도 속으로 어? 똥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신랑이 어? 금가락질을 사주거나 아니면 은 어? 현금을 주거나 그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웃음> 어? 명돈 받는 즉시에서 <웃음> 지장을 <웃음> 못해 이런 거예요 어, 이렇게 간절함이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장애는 약화되거나 소멸되거나 핍격가거나그 다음에 뭐예요? 원은 요만큼 성취되거나 이만큼 성취되거나 이만큼 성취되거나 어, 궁극적으로는 어, 무루의 모든 일체복을 다 성취하여서 중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불, 부처를 이루거나 여가 기전 듣겠습니다